안녕하세요. 하러, 안녕하세요. 하러, 안녕하세요. 하러, 안녕하세요. Hello. 네, <웃음> 저희는 노래하는 그 언니들 심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오늘은 저희가 찬송과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저희가 정말 사모하는 진짜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또 연인과도 같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힘든 시기들을 확실히 겪고 있는데요.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 여러분? 네. <웃음> 같이 힘내면서 우리 내네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찾아겠습니다. 감니다 예. 또나마으로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. <웃음>